헬린트라는 기술입니다. 일단 헬린트라는 기술은 어, 헬리쉬와 마찬가지로 헬벤트라는 기술을 반드시 마스터를 하시고 오셔야 돼요자 일단 헬린트라는 기술은 세이프핸드를 주신 베이지 그립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세이프핸드를 주고 있어요. 자 아무튼간에 강조를 시작해보도록 할건데 일단 헬린트는 롤아웃을 해줄거예요 처음에 롤아웃을 할건데 어, 이렇게 약지다 걸치게 롤아웃을 할 겁니다 자 다시 이 상태에서 어, 그 롤아웃을 하실 건데 검지다 걸치게 롤아웃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두 손가락을 펼친 자세 이렇게 검지랑 중지랑 펼친 자세에서 롤아웃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자세로 만들어주십시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펼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중지를 세이프핸들 안쪽에다 뜨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둔 다음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회전을 넣어줘요 그래서 회전을 넣어서 요 정도까지 회전을 넣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지로 회전하고 있었죠 그때 검지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검지랑 중지랑 세이프 핸들을 쥐고 있는 거죠 이런 자세 자 여기서 헬벤트처럼 해줄 거예요 헬벤트를 해주는데 아아아자이 자세, 이 자세에서 헬벤트를 해줘요 이렇게 검지를 안쪽으로 이렇게 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무시기 나와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아, 체프디는 한바퀴 해줘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여기다 중지를 빼셔서 이 자세에서 바로 헬벤트 하시면 헬린트가 끝이 납니다 자 이게 헬린트고요 음... 헬벤트를 잘 익히고 오셨으면 뭐 나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펼치고요 로라웃을 하시는데 이렇게 아 약지에 닿게 걸치게 로라웃을 해주신 다음에 중지로 약간 회전을 주심과 동시에 검지랑 중지랑 잡아주는 거죠 그때 여기서 헬벤트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해주고 구와 동시에 이렇게 아 이렇게 해줄 건데 여기서 어, 중지로 회전을 준 다음에 헬벤트를 하고 나서 바로 체플린을 들어가는 것이죠. 자, 체플린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중지를 바커저로 뺀 자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로 헬벤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펼치고 중지로 약간 회전을, 에이야 회전을 주신 다음에 검지를 넣고 바로 헬벤트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주신 다음에 바로 그와 동시에 채플린을 한 바퀴 해주신 뒤 다시 헬벤츠 어, 어, 어. 자무슨 헬벤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헬린트가 끝이 납니다 자 이걸로 강좌는 마쳐보도록 하겠네요 자 그리고 어... 좋아요 제 채널 좋아요랑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 배경으로 바꿔봤는데 흰색 배경이 나는지 검은색 배경이 나는지 어 이것도 댓글로 의견을 내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이걸로 강좌는 마쳐보도록 할게요.